안녕하세요 블로깅인포 에나입니다 어, 제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시장의 붐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때 붐이 다시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작년에 이 i c o 의 붐이 어마어마했죠 어,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조차도 말도 안 되는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ICO에 투자가 이어졌죠 그런데 ICO를 투자를 하고 얻은 토큰들이 이 투자수단 외 기능과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ICO에서 발행한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라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를 할때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ICO를 통해 자금 조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을 하죠.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제 토큰을 구매하시고 물건들을 이제 구매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유틸리티 토큰을 구매한다고 해서 제 쇼핑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ICO를 통해서 많은 유틸리티 토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ICO들이 많죠. 상용화되지 않는 토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것도 없고 또먼 미래에 사용이 가능할 거라는 건데 먼 미래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시큐리티 토큰이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시큐리티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보다 실생활에 더적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어,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 시트리티 토큰을 투자한 회사에 대한 일부 지분을 배당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이 토큰이 상한가에 다다랐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시죠. 근데 이 시트리티 토큰은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한 이 쇼핑몰에 100개의 시트리티 토큰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이제 쇼핑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익 창출도 잘 나오고 그러면 이제 쇼핑몰 수익의 일부를 배당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시트리티 토큰의 경우 배당 옵션이 있거나 지분을 나타내는 토큰과 공유 경제 관련된 토큰은 이 대부분 시트리티 토큰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이 금융당국의 증거법이나 또 규제를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발행을 했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토큰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실용성이 있다는 라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라 판단을 했죠 근데 이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거품이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용화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의 실용성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리티 토큰이 더주목받게된 시점인 것 같아요 어, 주식의 배당처럼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또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또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시트리티 토큰이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C2IT 토큰에 대해 해외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SEC의 경우 암호화폐를 증권법 내에서 다루겠다 발표하기도 했고 이 나스닥도 증권형 암호화폐 공개 STO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ICO 가운데 이 증권 성격을 지닌 이 암호화폐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하고 매매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겠죠. 이제는 어, 유틸리티 시대가 가고 시티리티 토큰의 시대가 올 거라는 확신이 더 드는데요 i c o 보다는 STO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겠죠 이 STO의 경우 이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인데 어, 토큰 발행 주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TO를 통한 프로젝트 참여가 좀더 안전하고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시큐리티 토큰의 시대가 올 거라는 주제로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STO 프로젝트들을 중점으로 컨텐츠를 달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